도발이 하나 있어야되나? 아.. 근데 도발은 자리.. 근데 자리타지는 복사하는게 열받아가지고 무섭다 무서워 안돼요 해동맹 안돼요 야 하겠죠, 오 칼렉 나온 아 근데 안 좋은 건가 칼렉 나온 건 좋은 건가 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정말 대박 대박 대박 나 정말 존나 많아 미겼어미어 아, 이게 드루이드야 이게 드루이드라고 아 이게 드루이드라고 <웃음> 갈까 이거? 폭내땡큐아니냐 4 4 4 4와 4. 데미지 개잘것같아미와아 와씨 깜짝놀랬네 이게 뭐지? 음. <웃음> 칼폭 6바퀴 하지만 무기는 뺏어야겠죠 네, 야 아, 이거는 진짜 서로 한 싸움이에요. 숟가락 압수. 아 네. 결국 그 이게 데미지 사행미지가 의미는 있습니다만 후탄 데미지 대미지 네 아닌가요? 네. 대자. 아이손. 서 방밀로 간다. 방어! 달았나요 아이! 연속 구자! 연아고 도장전 아니었습니다. 아... 이러면은 강압으로 잡아야 되고 하지만 영 능력의 끝이 나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이쪽 네. 지금 기도해야 돼두개 지금 몇개 들었죠? 다섯 개 나왔죠? 복탄? 네, 다섯 개. 네. 10개 중에 다섯 개거든요. 이거 폭탄 두장 터져서 끝날 수도 있어요. 이 짜이가 이쪽인가요? 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. 자, 오른쪽! 파! 크프스 제발, 제발. 초반제! 아! 아, 그래, 아, 설마, 설마. 아, 아, 아 체력을 남기고 이집 드라마 잘하네. 하이선이! 가능성도 아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신났어요. 너무 신났어요. 와, 자 이것도 보컬 최대로 산악 토끼 좋죠. 남부지 아시겠어요? 이늘 칼칼락을 막았죠. 아 그러네요. 네 막을 네.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충분히 오, 더 살고 재밌게 살고 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. 시종 나가고 속장 음. 지워주고. 네 이런 파도 엄청 들이죠. 박 m 리탑니다 이제 무조건 난투인데 난투가 5분의 2 확률로 오, 대박이 살거든요. 난투갑니다. 네 독단이나 아, 독단 육단 독수리. 근데 살것 같아요. 두 마리나 되거든요. 용수리? 아아아수리 네. 14! 공격력 아, 13! 끝났어요. 게임 끝났어요. 영굴던이 아, 끝났죠? 라파엘 올킬! 아 네. 라파엘선 너무 잘하고, 너무 노련하고, 이 선수! 아아아니다또 오른쪽에서 뽑은 영굴로! 올킬 할 법한 실력! 경기를 끝냅니다 올킬 라파엘 야! 오르라믹 씨 마지막 홍보! 아 네. 아아아아 아아아아! 로패배되지만 우리가 이런 인재를 발굴해야 되네요 ㅅㅂ 리 잠깐만 요마 하다가 되나요? 판단은 말리 다 하고 어, 복사가 되긴 돼요 그쵸? 대화가 있고 네네 예. 그쵸 11응 음. 그냥 이렇게 칼날품이 빠졌다 한장 썼다라는 판단이죠? 응 음.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데스윙 하지만 데스윙 있다는 이거죠 좀... 그러게요 네. 데스윙. 설다비? 설다비! 내가 이겼어! 설다비! 네 펀치펀치 펀치 하면서 그때 나가라는 그런 리... 리액션이거든요? 미리 지금 리액션하고요? 네너답없지 세레모니 준비하나요? 선세레모니? 네 이거 음... 예, 끝난거 맞지? 자 이, 이게 거이 아, 오로나미 씨라는거예요 제가... <웃음> 보이시나요? <웃음> 저희가 우승 징이에요 <웃음> 저희가 우승팀입니다 대격변 대격변 오객아웃 어, 아! 아! 아 맞다 어아 이걸 설답이다 <웃음> <솔다비! 웃음> 한걸 왜 아, 이거 흑역사를 좀 아, 몽고발 아, 한 번도 없나요 그래요 이거. 이거 도박수인데요 네 아, 제발 도발용족 다섯 마리 줘 라는 거고요 허무하게 폭탄엔딩으로 끝날 수! 아하! 근 무기가 3, 공명이 3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때리면 손해야 좀 킹받게 하려고 와 뭐야 이건 잡고 아대풀 같은 거 없나? 아 서순 나 서순 왜 이랬지? 왜 이랬지? 왜 이랬지? 왜 이랬지? 아 울고 싶다 아 뭐야 나 이거 왜 이래 어? 이게 환영이라고? 잠깐만 이거 왜 환영 유지돼? 아니 이게 역배.. 이거, 얘, 얘 역배인데? 이거? 역밴인데 잠깐만 이거 환영이잖아 아니 뭐있다구야